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재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에코의 시간이동장치인 에코의 G드라이브입니다 우선 시작은 내부장치 조형부터 만듭니다 에바폼을 원형으로 여러개 잘라 기본틀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기본틀에 에바폼을 둘러 높이를 더합니다 이 기본틀은 양쪽으로 두개 만듭니다 이제 기본 틀에 여러 부품들을 더할 차례입니다. 가운데 링 모양 LED 내외로 파이프와 언형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LED가 나중에 들어갈 위치를 잘 생각하면서 붙이면 됩니다. 위치까지 확인했으면 부품의 모양을 다듬습니다. 날가운 데는 역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부에 파이프 부품을 만듭니다. 파이프 중심부는 PVC 파이프를 잘라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파이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바폼으로 부품을 만들어 좀더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이게 총두개 있어야 합니다 부품들을 한번 도색하고 도색한 뒤에 추가적으로 페인트를 바릅니다 부품들은 아직 붙이진 않습니다 이제 내부에 들어갈 LED 회로를 만들 차례입니다 링 모양 LED를 붙이면서 아까 만들어 놓은 부품들을 조립합니다 LED는 양쪽에링 모양 LED와 부품 가운데에 하나까지 총 3개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빛만 나는거는 뭔가 허전하니 3D펜으로 내부에서 돌아가는 이펙트를 만듭니다. 이제 이걸 겹치지 않게 잘 붙여줍시다. 효과를 다 붙였으면 부품 두개가 서로 마주 보도록 조립하고 클리어 페인트로 효과에 색을 입힙니다. 이제 내부작업이 끝났으니 PVC판으로 전체를 감쌉니다. 이렇게 하면 유리관 안에서 빛나는 모습이 완성됩니다. 지금부터는 외관 작업입니다. 관에 가장자리가 안보이게 에바품으로 먼저 감싸고 부품을 더 만들어 붙입니다. 이제 외관틀을 만들 차례입니다. 외관틀은 양쪽 모양이 조금씩 다르며 한쪽 부분은 회로와 기계 부품들이 더 들어갑니다. 이를 확인하면서 양쪽 다 모양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제 주요 회로가 없는 오른쪽 파츠는 원판을 만들어 덮습니다. 파이프 소켓과 스위치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만들고 오른쪽 파츠에도 부품을 추가합니다. 오른쪽 파츠는 사실 뚜껑을 덮고 나서 다 완성해도 무방합니다. 영상의 순서와 상관없이 편하실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이프 소켓을 아까 만든 부품에 끼워넣고 반대편에도 이어질 파이프 소켓을 준비해 붙입니다. 아까 말씀드려야 했지만... 파이프 소켓은 집 주변 철물점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이프 구멍에 스티로폼봉을 끼워넣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끼워넣으면 고정하기 힘드니 내부에 철사를 끼워넣어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제 개조된 스티로폼봉을 파이프 구멍에 끼워넣습니다 이제 스위치가 들어갈 구멍을 만듭니다 인두기로 뚫어놓은 구멍에 스위치를 끼워넣고 글루건으로 고정시킵니다 이제 중요 회로 정리가 끝났으니 뚜껑을 만들어 덮습니다 이제 왼쪽 파츠에 들어갈 세부 부품들을 만듭니다 세부 부품들은 클레이나 금속 징같이 다른 재료들도 같이 사용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도색할 것이기 때문에 재질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제트 드라이브를 어깨에 매기 위해 가죽띠를 만듭니다 인조가죽을 길게 두개 잘라 미싱기로 이어붙입니다 언제부터 제가 미싱기를 썼는지 의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쓸 수만 있다면 재료 같은 건 가리지 않습니다. 미싱젤이 끝난 가죽띠는 양쪽 끝을 고정할 수 있도록 에바폼과 파이프로 고정용 고리를 만듭니다. 이제 도색을 할 차례입니다. 도색 전에는 미리 도색이 잘 되도록 서페이어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색이 튀기 때문에 최대한 빈틈없이 스프레이를 뿌리십시다 이제 손잡이와 가죽끈을 붙이고 나머지 세부 도색을 해주면 완성입니다. 그럼 작품도 완성되었으니 시간을 달리러 한번 가볼까요? 시간을 달릴 수 있는 시공간 이동장치 에코의 G 드라이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착용도 가능할 수 있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등 뒤에 메고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불빛도 유지하면서 말이죠. 이것만 있으면 제가 원하는 시간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간 자표만 설정해놓으면 시공간 이렇게 지정한 위치와 시간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제가 원한다면 하루종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멋진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